네, 제26회 필봉 마을 끝 온라인 축제. 드디어 오늘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양옥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그순 협하여라는 이름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어, 구슬치면서 함께해왔던 우리 피복농악보존회에서는 올해 특별히 파는 파한대소요라는 이름으로 이번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웃을 일이 드물어졌다고 요즘 주변 분들이 말을 많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어, 우리 축제 기간 동안 만큼은 여러분의 얼굴에 파한대소가 끊기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자리어 또 판을 열어 주실 분이 계시지요. 어 끊임없이 일년을 달려 오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이 마을 구축제를 맞이해서는 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부지런히 곳곳을 쓸고 달는 분이십니다. 임시 피복 문화 보존회 보존 회장 양진성 회장님 모시고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 11-5호 임실 필봉농학 보존회장 예능보이자 양진성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꽤 아침저녁으로 쌀을 합니다. 어, 원래 저희 필봉 마을크 축제는 어, 8월 달에 치러지는 행사이고요. 참 더웠던 음, 그런 축제인데 올,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 쌀은한 날씨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한국의 동학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그런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승해 가고자 해서 저희 필봉 마을구 축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 6회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필봉 마을에서 또는 이 필봉 산대마당에서 함께 어우러졌던 축제가 이제 비대면. 또 특히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는 파한 대서요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요, 아 그동안 음, 진행됐던 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신명꽃 그리고 무형유산의 어떤 꽃이라고 할수 있는 그 지역의 무형문화유산들이 이곳에서 어, 함께 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노소 함께 할수 있는 이 필봉야루라는 밤축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필봉마을구선 전통적인 마을구세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 축제인데요. 우리 필봉마을에서 한 400년 동안 전승되고 있는 그런 당산나무와 당마당에서 이 마을 사람들과 또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당산풍월은 참 재밌고 또 그런 마을 사람들의 어떤 삶의 노래가 또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 또 젊은 세대들이 이 전통 문화를 전승해가는 어떤 초석이 되고 있는 양순영배 전국 동학경연 대회 예, 그리고 어, 이 개인별 예, 연희 종목의 예, 경연 대회도 잘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의 꽃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공연자와 구경꾼이 함께 만들어내는 축제의 신명은 참 도드라진 그런 어떤 축제의 어떤 맛과 결이 있는데요. 저희 필봉구선 그러한 맛과 멋의 어떤 결을 잘 지켜가는 축제로 준비했고 그에 따른 어떤 부대 행사도 대단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제27회 필봉마을꽃축제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당에서 더덩실 춤추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신명을 더듬질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기원하고 또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 6회이 페일봉 마을꽃 축제를 준비해 주신 예, 필봉 농악 보존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농악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임실군 전라북도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곳까지 오셔서 어, 각각의 전승되고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 공연을 해주신 공연자 여러분, 특히 축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자봉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얼곧게 전통문화를 지켜가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끊임없이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진성 보존회장님의 환영사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기빈으로 오신 우리 임 신민 임실 군수님 모시고 축사 이어서 드릴 텐데요.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누구보다 앞에서 마음과 몸을 다해서 갖고 가시는 분이시죠. 신민 군수님 모시고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필봉농학을 사랑하는 풍물꽃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군수 신민입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필봉마을꽃축제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성을 다해 축제를 준비해 오신 필복노각보전의 양진성 회장님과 단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의 노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국민들과 전국각지에서 오신 많은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난 풍물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한해의 애군을 쫓으며 통영와 안녕을 기원했는데 올해 역시 비대면으로 열리게 되어 많은 분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필봉농학은 국가 무형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자산입니다. 비록 올해 역시 영상을 통해 필봉마을구축제를 관람하실 수 밖에 없지만 신명나고 푸짐한 쿠판 실컷 즐기시면서 올 한해 힘들었던 지난 일들 다 떨쳐버리시고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분들의 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신민 군수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축사를 해주실 분이 한분더 계시는데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이라는 모토로 정말 임실 곳곳을 돌아보면서, 어, 우리 군민들의 살기 좋은 그런 임실이 될수 있도록 또한 켠에서 열심히 달리시는 분이시지요. 우리 진남근 임실군 군의회장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고 풍물로 몇을 즐길 줄 아는 풍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의장 진남근입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로 필봉마을굿축제를 직접 만나뵙지 못하고 랜선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남 자도 농악의 대표 풍물쿠신 필봉 농악의 개승 발전을 위해 필봉 마을 끝그 축제 마당을 마련해 주신 임실필봉 농악 보존회 양진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풍물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필봉농악은 2014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지역 임시르 대표 무형문화유산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우리의 고단한 삶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기교도 훌륭하지만 연주자와 청중이 열린 공간에 녹아들어. 춤, 노래, 연극의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공연예술이기도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지만 이번 필봉마을꽃축제에 참여하여 우리 고장 임실의 대표 문화인 임실필봉 농악을 신명나게 즐겨 보시고 심신의 유완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우리의 삶을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개인 위생과 방역을 더욱 철저히 지켜 이 이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제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개식 순서는 마감하도록 하게, 하겠고요. 제26회 필봉 마을 끝 온라인 축제, 판은 판 대소요. 바로 필봉 농업 보존회가 힘껏 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